행계지수가 오름차순이라서 점점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고 작아지기 때문에 틀렸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네모 칸이 있습니다. 이 네모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정렬 및 그룹화를 클릭합니다. 이제 판정을 오름차순으로 해주셨고 다시 정렬 추가를 해줍니다. 정렬에서 엔겔지수를 선택해 주시고 엔겔지수를 오름차순으로 해줍니다. 이제 보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오름차순이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그룹파 밑에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엔겔지수만 오름차순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